뭐야? 표정이 상상 안 되는데 정우 지금. 설마 또래 시세가 지금 8 5 0 0원에 나와 있어요. 미트럴레어라. 와, 대박이다 이건. 자자자. 나도 스포하지 말고. <웃음> 하지 말고. 자자자. 자, 자. 어, 보지 말고 자. 나도. 슬까만. 오. 오! 오! 오! <웃음> 잠깐만. 슈퍼래요. 오. 됐어. 대박. 슈퍼레어. 야, 10원 없어. 와, 슈퍼가 처음. 야, 슈퍼레어 처음이다, 내가. 우리. 그, 그, 그, 그, 그, 와... 아하튼 축하 축하 정우자 이제 배틀리전으로 갑니다 이제 배틀리전 6개랑 VMAX 카드 2개 남았어요 아... 자 배틀리전 갑니다 배틀리전 배틀리전 6팩 아 여기선 솔직히 좀 기대가 돼 왜냐면 홀카드가 2개가 나오는 카드라 음, 무조건 자 그러면 아 트리플 한 6주만 안 부리고 더블 레어 상 이상. 오케이 좀 자, 갑니다. 아 레어 두 개. 오케이. 레어 두 개. 다음 오 음, 마지막 게 오, 있어 많이 있어. 있어. 자, 마지막 네. 바로기로살짝 좀... 오. 아, 귀이다. 일단 아 5, 아4아3 2 맞아. 1. <웃음> 어. 떠볼래요? 중복이야 떠볼래요? 인구 세 장이나 있다고. 아! 오케이. 자 이제 대망의 클라이맥스. 근데 아까 슈퍼리어 하나는 건졌어. 어맞다 우리 슈퍼리어 나왔잖아. 자 브이맥스 카드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태를 좀 개봉해 을 아, 보겠습니다. 브이맥스 약간 확률. 근데 우리 이게 처음 사 보는 거라 사실 아빠도 되게 기대가 돼. 브이맥스는 뭐 우리가 모나온 나은, 줄. 뭐자 혹시 모르니까 자 하나씩 기념 사진 찍고 정호야 잘 나오기를 바랄 마음으로. 응. 패시. 근데 이거 이건... 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어 네, 미리 기념사진 찍고 자 바로 개봉합니다 개봉 자 드디어 VMAX 카드 적격 중에 한 팩을 짜 유란장에 들었어 이건 이거 음? 좀 기대해 볼만해 자좀 이건 기대해 볼만해 1 1 장이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VMAX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데. 있다! 기본 에너지 한두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와 멋있다 기본 에너지 눈쓰개 캐스폰 신부러트원 에너지 마지막 거는 옛창 예, 화력의 화살이 레어 같은 거또 레어 같은 거 비밀! 레어 같은 거또 레어 같은 거 잠깐 빔... 아니 방금 뭐였지 <웃음> 뭐 보였어 뭐가? 5, 4, 3, 2, 1야야 뭐야? 뭐 나왔어? 뭐야? 표정이 장난 아닌데 정호 지금? 설마? CS! 뭐 나왔어? 거다이스 잠깐만 경브라우스 브이맥스? 브이맥스가 나왔다고? CSR! c s r 나왔어 대박! <S> <S> <S> 와 대박이다 진짜 저거야 <뭐야>. 규칙을 줄 몰랐어. 야. 야 이거 파워도 세다. 332미어. 이거 시세 한번 봐야겠다. 어. 야, 축하 축하 정우. 대박. 어. <웃음> 야, 어디 CSR이 나밖에 처음 봐. 이거 실제로는 자, 이런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응. 이 CSR에 대한 등급을 보여 드릴게요. 위치를. 자, 자 C U R 에 더블 레어, 트리플 레어, 슈퍼레어, 특별 일러스트, c j r CS는 여기 들어가는거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고요 슈퍼레어. 캐릭터 슈퍼레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급이 높은 등급이에요 와나 어, 갖고 있던 싶은... 처음으로 받았어 진짜 처음이야 우리도 와 대박 시세가 지금 85,000원에 나와있어요 와 보면... 대박이다 이거 비교가 안되는데 아빠? 인터넷 시세 지금 잠깐 보니까 85,000원에 지금 나와있어 이게 음, 카드 한 장에 음, 야 엄청난데? 이게 CSR이 진짜 귀하구나 어, 이거 모셔야돼 이거 모셔야돼 야야 <웃음> 어, 오늘 이거 엄마한테 알려야돼 야 이제는 마지막으로 VMAX 클라이맥스 한 팩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또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 야 우리 아까 미리 인정, 인증 사진 찍기 잘했는데? 뭐야 아빠가 성견지명 있었다 와 여기서 CSR이 나올 줄이야 드디어 저희가 DMS 클라이맥스 팩을 마지막에 까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면 참 기대가 되긴 한다 다음 전에 캐릭터 레어가 나와가지고 아니 슈퍼레어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시에이레어보다야대박자 어쨌든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자이로 찍겠구나. 자 개봉은 우리 정우가 파이팅 정우 아유, <웃음> 파이팅 너무 떨려 파이팅 <웃음> 멈춰주세요 자어 일단 높다 숫자는 더블. 아 w 블레야 오케이 없는 거오 이거 멋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박싱을 했는데 아, 오늘 제일 잘 나온 거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격브라우스브이스 캐릭터 슈퍼레어, CSR, 서포트, 댄서, 야 이것도 참 멋있다. 슈퍼레어, 슈퍼레어, 슈퍼레어 나왔고. 아 오늘 진짜 인터넷 시세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최고가 2만 5천원 짜리였었고 요거는 3단... 8만 5천원. 이거는 뭐 셔야돼? 진짜 대단해. 나 금손이다. 이거는 천0 0 0원짜리 주고 산 카드 중에서 나왔고 이거는 5천0 0원짜리 주고 산것 중에서 8만 5천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와 형아 축하해 와 다음에 봐요